올한해 동안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아래 댓글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또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책입니다.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. 출판사와 좋은 인연이 닿아서 현재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요. 책 내용은 뭐냐고요? 예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돌아다닌 단독 전원주택 입지에 관한 어떤 총정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책을 준비하는 과정은 처음인데요. 정말 쉽지 않더군요. 아, 책에는요. 이 영상에선 펼치지 못했던 조금 매콤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. 또이 단독주택 입지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제가 분석해서 정리해놨으니까요. 책 읽으실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글을 잘 썼냐 그건 또 아니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쓰고 있으니까요 올여름 정도면 아마 출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도 앞부분엔 제가 어떻게 해서 단독주택에 이렇게 입성하게 됐는지 그 구구절절한 재밌는 에피소드 그리고 뒤쪽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까지 모아봤으니까요 아말 나온 김에 추가로 나는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책에서 좀 어?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책도 이 답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응원과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독 전원말 답사기 역시 찍사홍하면 이 답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내년에도 쭉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 스펙트럼, 그러니까 폭을 좀 넓혀 볼까 생각 중입니다. 수도권 인근의 지방 또는 서울 단독 특집도 괜찮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댓글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답사 희망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출발! 세 번째 소식은 이메일 무료 상담입니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. 아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더군요. 단독 전원주택 초심자인데 지금 전혀 모르겠다. 아무것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.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 믿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. 저도 그랬습니다. 뭐 부동산업자를 믿겠어요? 아니면 분양업자를 믿겠어요? 그렇다고 주변에 단독 전원주택을 지은 사람이 있냐? 그것도 아니고요.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고요. 아... 이거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무료 이메일 상담을 떠올렸습니다 단독 전원주택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답변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주거독립을 하겠다 딱 처음 마음먹고 첫걸음 내딛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2023년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这个 독립,完成!